네, 반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아, 다를 줄 알았어요 응 어. <웃음> 쌤은 다를 줄 알았다고요 이번 대 잘하면 여행가자 엄마도? 수연이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는지 몰랐네 이거 너네 아빠야? 이 소리 이거 불면 진짜 와줄 거야. 집 같이 갈래?